첫번째 방법은 호텔 수건 접는 법입니다. 일단 수건을 쭉 펴주시고요. 어, 이 로고가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놓고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모모양으로 여기를 맞춰 접어줍니다. 색종이 덮듯이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좀더 예쁜 수건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한쪽은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주면 요런 모양이 완성되죠? 여기서부터 뱅글뱅글뱅글뱅글동글동글동글 접어주세요. 끝까지 접어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남은 부분 있죠? 이 남은 부분만 여기 안에 최대한 당겨서 여기 안에 쏙 넘어주시면 음, 짜잔! 이렇게 완성됐어요. 로고도 보이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돼서요 고급스러운 수건 접기가 완성됐습니다. 호텔 접는 호텔 수건 접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깔끔하게 접는 방법인데요. 일단 네모를 반으로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반씩 접어줄 거예요. 이쪽 부분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접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일직선 모양으로 되게끔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더 예쁜 모양이 완성된답니다 여기 부분을 잡고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주신 다음 잠깐 삐뚤어졌네요 다시 이쪽 부분을 잡고 돌려주셔야 모양이 유지가 잘 된답니다 접어주시고요. 이거 돌려주신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부분도 넣어주신 다음 이렇게 이쪽 부분에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어, 완성되는데요. 여기 부분이 짜잔! 이렇게 세모 모양이 돼서 이것도 호텔 수건 접는 법만큼 어, 예쁘게 접어졌어요. 1번도 2번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 접는 방법은 일단 반을 접으시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접는 법한 번, 두번 접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아이들이 치면 풀어지잖아요. 이럴 때 대비해서 이거 한쪽 수건을 펴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쑥 넣어주셔서 깊숙이 쏙쏙 정리하러 화장실에 갈 때도 편하시고요. 누가 쳐도 딱딱 없이 완벽히 짱짱하게 접어준답니다. 짜잔! 완성됐어요. 오늘은 수건 접는 법세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쉬운 방법으로 예쁘게 접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 안녕!